자 신약학 사복음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 꼭 알아둬야 될 전체적인 복음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사이에 흔히들 침묵기라고 부르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죠. 사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간 예언된 메시아가 약속대로 역사에 등장할 실질적인 무대 배경이 준비되는 시간들이었죠. 다니엘 2장에 누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에 이르는 지상제국의 변천사는 인간 왕과 그의 통치의 한계와 허망함을 드러내고 마침내 이땅에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최고조에 이르게 했죠.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데 어, 저희 교회 유튜브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어, 여러 사역자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한 귀한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신약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번 리뷰를 하시고요. 어, 보금서 강의를 들어가는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간단히만 요약하도록 할게요. 어,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 가운데서 그 주인공인 예수님과 제자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조연들이 있죠. 어, 그들이 바로 유대의 각 분파별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악역을 담당했는데요. 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유다 멸망 후에 70년 만에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죠. 어, 그 중에서 1차 팀으로 대제사장 예수아가 어, 스루바벨과 함께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끄는 2차 포로팀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의 임무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 재건이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헬라에 멸망할 때 헬라의 알렉산드로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올 때 대제사장이 바로 야도아였어요. 어, 알렉산더 사후에 유대 땅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오코스 사이에서 무려 일곱 번에 걸친 치열한 전쟁의 틈바구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리싸움에 새우둥 터지는 것처럼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지게 되고요. 이때 그 생존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다가. 어, 급기야 셀레오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 어, 우리가 적그리소의 예표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이 적통인 그 오니아스 3세의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뇌물을 더 많이 낸 순으로 그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 율법과 할례를 금지하면서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모독하는 만행을 안티오코스 4세가 저지르자 마침내 참다 못한 마타디아스 제사장 가문이 들고 일어나고 그 아들인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마카비는 놀라운 전술과 전력으로 어, 대제국을 상대로 해서 치르는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카비 군대가 마침내 BC 1 6 4년후 이때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봉헌하게 되죠 어,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마카비는 전사하고 그의 형제 요나단이 어,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 요나단이 왕이자 대제사장직을 겸직하게 되니까 함께 마카비의 동조에 있었던 경건한 자들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시딤 그룹 중에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요나단의 겸직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되고, 이에 반대했던 하시딤 그룹들이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한편은 요나단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어, 빼앗긴 적법한 대제사장, 이 사람을 어, 의의교사라고 부르는데, 그 의의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에센네파가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의교사를 따라가지 않고 독자 노선을 추구했던 그 바리세파가 이렇게 딱 각각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후에세네파는 정치와 무관하게 어, 쿱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 있는 이 지역이죠. 쿱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공동체를 형성하고 4천명에 가까운 무리들을 거느리게 되는데요. 어, 메시아에 대한 열망사상, 그리고, 어, 이, 지금 배경에서 보시듯이, 정결 예식을 위한 미크베라고 침내탕이 있죠. 자, 이런 침내 의식 등으로 봤을 때, 아마도, 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그리고 침내 요한은 에 n f 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해석들이, 어, 일반적입니다. 이쿰난 동굴과 사회사본는 어, 이사회사본는 나중에 그천년 후에, 어, 발견이 된마소 마소라 사본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일치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 원본이 이렇게 보, 보관이 되고 있었고요. 자 쿰난 유적지 전경입니다. 자그렇 그렇게. 어, 그리고 잠깐의 유대 독립계로 불려지면서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했던 하스몬 왕조 시기 기간 동안에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여당과 야당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핵심 권력층으로 자리를 확보해 나가게 되는데요. 어, 하스몬 왕조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영적 정치적 권력층의 자리를 예수님 사역 당시까지 이들이 독점하게 되는 거죠. 어, 다음으로 꼭 기억해야 될 파가 열심당인데요. 이들은 후대에 생겨난 분파로 교리상으로는 바리세파와 같은데 요세프스에 의하면 AD 아마 6세기경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셀롯당 또는 여기 지금 젤로타이라고 보이는데 셀롯당이라고도 불렸고요. 어, 로마에 대한 맹렬한 저항으로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을 했던 친일인사들을 암살하는 것처럼 그, 친 로마 유대인사들을 암살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이들을 여기서 말하듯이 자객 스카리어스, 즉, 어, 자객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어, 로마는 이들을 강도라고도 불렀고요. 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 또 가나나인 시몬이 셀롯당원이었다고 전해지죠. 어, 당시에 그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했을 때, 이 십자가 처형의 그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단순 강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에 저항한 반군들, 정치범 열심당원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한게 열심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예수님이 정작 사형을 언도받은 주목은 바로 이 열심당원지였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요심당의 기원은 요세푸스 기록과 사도행전 5장 7절에 근거하는데요.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AD 6세기 로마의 세무조사에 한거에서 4천명을 이끌고 밀란을 주도하다가 반란이 진압되고 2천명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아마 열심당의 출발점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 이후에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마침내 유대 멸망할 때 AD 73년에 마사다에서 전원 자결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끝났는데 사실상 유대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이 열심당원들이 제공했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어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한 도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에는 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공생의 1, 2, 3년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그 요한복음의 베데스타 연못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어, 6월절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6월절이 총 3번이냐 또는 4번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자 이렇게 여러 번 6월절이 나오는 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은 예루살렘, 파란색은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대부분의 지역이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는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린 열심당 운동이 가장 맹렬했던 본거지였죠. 어, 그렇다면 그곳에 민중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가시죠. 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둘다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구약에서 기름부음 받은 세 사람 하면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렇게 세 그룹에만 특별하게 적용이 됐어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공통점은 구원자이다. 자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는 유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압제받던 시기였죠. 그 어떤 때보다도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시기였는데 어, 하루빨리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의 마카비 왕조 같은 독립을 다시 가져오고 다시 이 땅에 열강의 간섭도 침략도 받지 않는 다윗의 통일왕국을 재건해서 평화를 가져올 왕.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이 신약의 그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이렇게 구조가 나뉘는데 그중에서 복음서는 역사서, 사도행전과 함께 역사서에 해당이 된다. 어, 그리고 쓰여진 시기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요. 어, 마태복음보다 한 1, 2년 상관으로 조금 더 일찍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도표는 매우 중요한데 어,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왜한 사람한테 쓰게 하지 않고 여러 명에게 쓰게 했을까? 바로 이 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한 사람의 시각으로 주제로 그다볼 수가 없는 것을 사면을 같이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 특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중점적이고요. 그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 이것은 대상이 그 이방인 어, 전체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메시아다. 그 주제를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고요. 어, 어떤 분은 누가복음이 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의 그 초대교회 때이 표지를 보면. 이 앞에가 소예요. 소. 그러니까 소는 종을 의미를 하죠. 또케루빔의 얼굴도 지금 사자, 소, 인간, 독수리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이제 소의 그 중에 이제 소의 부분은 종의 모습을 뜻해서 어,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이 어, 이방인 로마인인데 고난 받고 있는 당시 이제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이 될 그때여서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앞에 있는 세 개와는 좀 틀려요. 그래서 어이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게 되는데,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관점이 역사적이죠. 그리고 이월절이이 어 안에는 단한 번만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지리상으로 갈릴리 지역에 집중이 돼요. 어, 그리고 여기서는 그 윤리나 실질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치유하고 있는, 거, 어,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이한 자료는 요한복음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죠. 자,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신 인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이제 관점을,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보시면 새 복음보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지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그리고 이 복음서가 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그 중에서 빠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쓰게 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죠. 그래서 표지에서도 어 독수리 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제사복음이라고도 불리고요. 자, 여기서는 6월절이 어 서너 번 언급이 되고. 그리고 주, 주로 유대사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치중하고 있다. 자, 이 도표 두 가지 중요하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초대교회의 그 표지 그림이 사자소 인간 독수리였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케로빔의 내네 얼굴, 내면의 얼굴도도 상징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그 지키는 그 캐루빔이 그 사방에서 지키게 되죠.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복음의 공생의 기간별 구분 이 표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은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이 공생의 2년 기간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공생의 3년 그 마지막 부분에 주로 이제 고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어 강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의 준비의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한 복음에는 어, 특별히 이제 공생의 그 3년 기간에 거의 모든 것을 이제 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색깔별로 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사생애와 공생의 준비기에 그리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어, 공생의 2년기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둘다 마지, 마지막 동생의 3년기, 고난주간에 어,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 다음에 사복음 그 기적을 대표, 대조한 이 표도 어, 중요한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방법은요. 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이 기적이 어디 어디 기록이 됐는가를 비교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요한복음에만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부분,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를 고친 기적은 모두 요한복음에만 있는 나타나는 기적이다. 어, 그리고 또게네살의호숫가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기적, 그다음에 나인성 죽은 청년 살리신 기적, 뭐 이런 것들은 자 노란색으로 이게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기적이다. 그다음에 이그 분홍색으로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대가 볼리 지방에서 귀모은 벙어리를 고치고 베세다 소경을 고치신 부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어, 묘사가 되어 있다. 어, 그리고 사보금서의 공통적인 그 사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사건이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요. 어, 이것이 유일하게 이제 사보금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고 그 위에 나머지 것들, 그 것들은 그것들 거의 다 이제 고난주간과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에 공통적으로 묘사가 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마태보금. 이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던 마태였죠. 에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이었고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제 세리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 그, 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자, 그래서 굉장히 그 돈은 많이 벌고 엘리트층이었으면서도, 어, 국민들에게, 민중들한테 그 왕따 당하는 그런 그룹이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베드로도 있고, 뭐, 수제자들 많이 있는데, 왜 마태에게 이 복음서를 최초로 맡기셨을까 어 그것은 마태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이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제 돈을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세리 세금을 많이 뜯어 가지고 그것의 그 일부를 또 뇌물로 로마에 바쳐야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것을 정리, 기록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일이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건별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주제별로 사건별로 분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세관에 있을 때 마태는 망설임 없이 바로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자, 마태가 레위라고도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레위지파였다는 사실이 바로 아마 그렇게 됐, 그 바로 일어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레위지파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 그들의 등을 처먹는 직업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마태가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괴로웠을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가 아 진짜 이 직업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의를 의 추구하고 있었던 내면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마태 의 마지막 최후는 어, 선교지에서 어, 그것도 에디오피아 당시에는 이제 남쪽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마늘창으로 어, 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는데 AD 60년에 순교하게 된다. 자, 이 마태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였고 진정한 유대인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 기록 목적이 그 유대인 독자들한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 왕국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천국론 그리고 성결론 어, 종말론, 선교론이 아주 강한데요. 이 여기 나와있는 신학에서 여러분들이 어, 핵심적으로 봐야 될이 천국론, 천국이 뭔가에 대해서 일곱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자, 그것은 이제 제가 강의 부분에서 확실히 설명을 할텐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봐두셔야 될 것은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만 더 자세히 나온다. 그 다음에 선결론이라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종말론, 감난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교론이 강장, 굉장히 강한데 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사상이 사실 선교예요.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일부러.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 이 지금 유, 독자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 복음은 유, 이방인에게도 가야 된다는 것을 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방이 그 당시에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사고 방식을 바꾸기 위한 교본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은 갈릴리에서 두 소경을 고치신 것과 그다음에 귀신,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이다. 또 물고기 입에서 은화를 꺼내신 것도 역시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자그 다음에 이제 누가 복음 자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어요 어,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인이었는데요 어, 그것이 이제 기록된 연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됐던 시기 그 시기였고요 어, 이 누가가 어,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가 아니면 이미 그 그리스도인을 영접한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그 순교했던 그 시기 즈음에 또 얼마 안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어, 올리브 나무에 교수형 당하는 걸로 내로황제 박해 때 어, 순교하게 됐다. 어, 누가복음에 그 쓰여졌던 그 배경은 이방인 독, 독자들을 위해서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환자가 오면은 그 병이 왜 걸렸을까? 어떤 원인 때문에 걸렸을까? 해서 그것의 그 원인, 근원을 자꾸 파고드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의 구조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술을 할때그 무슨 일이든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근원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역사적인 사실에근거해서 기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복음서들에 비해서 가장 연대기가 정확한 복음서로, 어, 알고 있고, 알려져 있고, 어, 떤 사건의 기준점을 우리가 볼 때, 사복음서에 이런 사건들이 겹치거나, 뭐, 그런다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보는 것은 누가 복음의 그 기록 순서를 보고, 아, 이 사건이 먼저다? 아니면, 나중이다, 이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1권과 2권으로 이 역사서를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누가가 1권이 바로 누가 복음이고 2권이 사도행전인 거죠. 누가가 사도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랬는데, 왜이 어 귀한 복음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사도바울에게 맡기지 않고, 어 누가에게 맡겼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기술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즉 성령님이 보셨을 때는 사도 바울보다는 보다 성품이 객관적이고 그 예리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 사실 그 사도성의 문제 때문에 이 예루살렘 팀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본 제자들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어, 자신을 인정의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마음 한 구석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복음에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사도 바울에게는 어, 다른 쪽의 임무를 맡기시고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라는 그 의사를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택하셨다. 자,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쓰여졌던 편지였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 상당히 파워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동기, 동기를 부여하고 또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와줄 수 있도록 아 그리고 어, 당시에 이 데오빌로가 출판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 그를 통해서 이 로마제국 전체에 이 복음이 대량 배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다른 서신서보다 역사적인 측면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연대순으로 그렇게 어, 복음을 어,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자이 누가복음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그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역사론 그리고 선교론 그리고 사회복음론 그리고 어, 여성 우대론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족보도 이제 목의 혈통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뭐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든지 또 어. 치료받은열 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그 약자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침례요한의 출생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대해서 좀더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어, 특징적인 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된 기사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기적 그리고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들려서 불구가 된 여자를 고치시고 몸이 몸이 본 수종증 환자를 고치시고 누가 어, 문둥병자 1 0 명을 고치시는 얘기 그리고 칼에 잘려진 대제사장 종의 귀를 붙이신 사건 있죠? 예, 그것도 여기 그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에요. 자그 다음에 마가 복음. 자 마가 복음의 기록자는 요한 마가고요. 어, 마가 마가는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외삼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동반자로 갔지만, 어, 타우르스 산맥을 넘는 그 어려운 고비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좋아지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 한마디로 굉장히 부잣집 그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철모르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부자였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큰 다락방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가 어머니의 집이었거든요. 어, 그런 그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어도 되게 능통했죠. 히브리어, 아라어 헬라어가 전부 다, 다 능통했죠. 그리고 사고방식도 굉장히 열려있었고 어,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그 청년이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그 AD 65년에서 68년경으로 로마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카타검으로 막 피해 들어가고 도망가고 막 그러던 시기였죠. 자, 이럴 때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이 정말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뭔가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쓰는데 어, 이 급한 때에 이걸 뭐 자세히 뭐 예수님의 그 탄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쓸순 없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빨리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행본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또이 어, 마가복음의 이 저작 시기를 보시면은 자 A.D. 65년에서 한 66년 경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한 2~3년 차이를 두고 또 순교하게 돼요. AD 한 68년경에 순교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두 사람이 순교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 굉장한 충격이 있었겠고 또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상심에 있었겠죠.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이 제자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어... 이 베드로가 65년에서 66년 사이에 순교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쓰여진 그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순교하게 되죠. 마가복음은 저술한 동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어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하고 틀리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손을 씻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손 씻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언어도 뭐 예를 들어서 달리다굼이라든지 또는 뭐 보안하게라든지 뭐 골고다라든지 이런 말은 그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 아람어를 갖다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친절하게 이걸 또 헬라어로 번역해서 아람어도 기록하고. 필러도 기록을 해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유대인의 절기 같은 것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그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위로를 주고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했고, 이 마가복음으로 인해서 카타고에 들어갔던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들고 같이 이제 그 핍박 가운데서 순교할 수 있게, 어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됐죠. 자, 이 마가 자신도 어 복음을 전하다가 어 AD 43년에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이 지금의 우리 콥트 교회 많이 들어 보셨죠? 이집트 정교회라고 하는데 어 그것을 최초로 어 개척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어 나중에는 그 처음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던 바울에 대해서 어, 나중에는 그 마가를 바울이 찾을 정도로 이렇게 신뢰받는 관계로 어, 되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게 되죠. 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찢겨 죽게 되는데 이때 시기도 역시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내로 시기에 다 같이 이렇게 순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했기 때문에 어, 특별히 이것을 뭐 역사적인 또는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만 들여있는 내용이 자라나는 시 비유가 4장 26절에서 29절에 있고요. 그리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도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죠. 어, 여기에 나와있는 신학은 순교론 그리고 십자가론, 제자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마가복음을 좀더 연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떨면서 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아들 같은 사람이 마가였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 사실상 베드로에 의해서 어 전에 들었던 그런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그 혼이부를 벗어두고 막 도망가는 그런 그 불이 났게 도망가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린 청년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그 설이 있죠. 그런 마가가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그런 성장이 있게 되죠. 마가복음에만 있는 기록,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AD 68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박해가 좀더 심해졌을 때겠죠. 자, 이 박해가 심해졌을 때, 공간복음에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빠진 내용들을 갖다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황제 숭배가 점점 더 극도로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하나님이다.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의 신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를 했고요. 자, 이 요한은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는데 어 아버지가 세베대였고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가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형제였어요.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친척이었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하고 사실 사촌 관계였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세베데는 사실 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준 재벌급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고용인을 둘 정도로 부자였고. 그리고 대제사장하고도 친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어,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요한만 보이죠. 이제 요한도 물론 처음엔 도망갔었지만 그 이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십자가상까지 같이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는 그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거기에서 어, 자연사했다고 하는데 또는 이제 순교로 그대로 기록을 하기도 하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제일 늦게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어, 사망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요한 기, 기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이 요한 복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제일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또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이,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데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요한복음을 저술한 동기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 부분을 그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그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였죠. 그래서 그 이단사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침례 요한 추종자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침례 요한이 이때까지도 계속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촌 관계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다. 그리고 예수님 요한의 그 형제였던, 형이었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고요.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요한은 가장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요한복음의 그 내용적인 특징을 보시면 그 영을 강조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그 성만찬 설교가 굉장히 강조가 되죠. 무려. 그 13장에서 17장까지가 그 최후의 만찬, 그 성만찬과 관련된 설교만 계속 나오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비유가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고요. 어 그리고 병거침이나 기적에 대한 기록은 공간복음보다좀 훨씬 적어요. 뭐 하나님이니까 기적은 당연하다 이렇게 어, 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내용들이 어, 특별히 뭐 어, 나다나이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또니고데모와의 대화 베데스타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고치신 사건 어, 그리고 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여기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물고기 나중에 153마리 잡는 기적이 나오죠 이것도요한복음에만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메드로에게 어, 사명을 다시 주시는 부분도 여기에만 나오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들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 제가 본문을 다룰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 도표를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또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본문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제가 도표로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을 어,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놔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그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어, 예수님의 그 예언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로 오시는 부분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데 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또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랬을 때이거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예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 선지자를 모셨는데, 선지자로, 선지자들은 사실 그 운명이 전부 핍박받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예물에 그 암시가 들어있는데, 예표가 들어있는데, 모략이라는 게 있죠. 모략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도 하고, 또 이거 자체가 진통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 선지자에 대한 예표로 모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 오시는 부분들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시편에 나오는 기사다. 시편 백1편사편에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기사. 자, 이것은 이제 신로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에 벌써 나오죠. 49장 10절에. 어,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물의 예표가 유향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차, 여자의 씨, 처녀 탄생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원시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게 바로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누엘이 하리라. 이것이 어, 신약의 예수님의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탄생시기에 대한 것도 그리고 탄생장소에 대한 것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예언. 그 다음에 이사야 어 11장 2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신약에 어떻게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보시고요.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시는 것도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에 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 거. 이제 말라기 3장 1절과 시편 69편 9절에 대한 것이 이제 성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 유명한 구절이죠. 나기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 스카리아 구장 9절그 다음에 어, 스카리아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리는 것들이 어, 예수님이 어, 팔리시는 부분이 또 마태복음에 어, 26장 15절에 성취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는 부분들도 역시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한 받으시는 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과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 예수님이그 손과 다리가 찔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도 어, 역시 구약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뼈도 꺾지 말지 말지며 이랬죠. 근데 이것이 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 저기 죽으신 다음 사망하신 다음에 다리를 꺾지 않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그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비교하시고요. 심지어 옷을 제비 뽑는 부분이 10편 22편 18절에 나오는데요. 어, 이것이 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신약에 성취가 되죠또 10편에 22편 1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이 이 부분이 10편 22편 1절에 그대로 나오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리고 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부분도 이사야 53장 9절 제가 이렇게 일일이 표시하고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멈춤 기능을 하시고 다 본문을 보시고 표시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6기 어,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웃음>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예,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어, 특별히 초림 사역과 관련된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셨고 어, 무교절에 장사가 되셨고, 그리고 초실절에 어떻게 되셨어요? 네, 부활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재림 때와 관련된 절기는 납발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복음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어, 사복음서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한 것이다.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어,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면서 초림 사역이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역으로 이게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한테 남은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 약속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마지막 재림 때 오시게 되실 것이고 이것이 이 그복음서에서 초림의 사건이 성취가 된 것처럼 재림의 예언 또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